y yeah. 어, 제가 느낀 세븐 나이 레볼루션. PVP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 PVP가 세 가지 PVP가 있는데 생도 결투, 영웅 결투, 3대3 영웅전. 셋다아 굉장히 긴박감 넘치는 컨트롤과 상황 판단, 어 스킨 연계 이런 것들이 정말 역점몇초 다니면서 머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실시간 전투라는 거. 셋 다.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봤고 지금 내 스탯에 비해서, 내 장비빨에 비해서는 괜찮게 하고 있지 않나. 전체 랭킹 388위까지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육성 무기가 없는데, 육성 무기 아직 못 만들었는데, 그 정도다. 구스 스타일의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렇지. 이게 괜찮지. 저 스펙으로 덜덜, 그지? 어, 이 이, 이, 이, 이 정도 스펙으로 이 정도면 괜찮게 했지? 어? 그니까 러 이게 컨트롤 할수 있더라니. 그냥 투력으로 밀어붙이는 사이일 절대 아니더만. 어. <웃음> 자, 이거 한 무조건 선배님들이야. 이제 내가 지금 순위가 이 정도니까 완전 선배님들이구 이때 자크다 막아주고 바로 갈기고 아야저 너무 쉽게 이기버렸네? 아니 보통 이게 이제 이게 자, 진행성 중, 진연성 중. 이게 이제 내첫 번째 전략인데, 어 태호가 처음에 흑풍점 쓰는 그 거리가 중간에 원 있죠. 원 선에 약간 맞물릴 때 그때 이제 시작하면 서로 무적이 풀릴 때 흑풍점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. 일단 그거, 그거 하나가 이제 제가 느끼면서 이제 찾은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고. 그래서 그걸 맞췄다. 못 맞출 때도 있어. 잘 피하는 분들은 못 맞출 수 있는데. 맞췄다 그럼 이제 바로 스파이크를 받고 3스킬 끝인데 상대가 속성 공격이 있으면은 그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오게 됐을 때 이제 고장 어, 그런 판도 나와야지 으흠. 자 무조건 선배님들이야 일단 나한테는 다 선배님들 상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자 같은 태우다 이거지 같은 태우다 자이걸로 이제 빠져나오셨고 거. 저삼계. 아 쉽게 나갔네. 자 이게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. 자, 잠깐만. 자, 잠깐. 여러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진짜 진정하세요, 진정하세요. 무릎표 나왔다, 물요표 이걸, 이게 자, 이게 이제, 아, 제가 이 말을 넣은 이유입니다. 이, 어? 오스카, 오스카. 그러니까 일단, 요거는 여러분. 자, 오케이. 네, 이제 오케이. 이게 이제 사각태호 리뷰라고 했잖아. 내가 사각태호 리뷰. 사각, 사각태호가. 상태호가 어, 야, 15초간 불굴이다. 불굴 상태 딱 들어갔어. 일단 이게 15초라는 게내 덱에서 지금 선배님들 이길 수 있는 하나의, 하나였는데 이 15초를 정말 도망을 잘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예. 와, 진짜 도망 다니는데 15초 동안 도망 다니면서 아, 못 죽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스카를 쓰게 됐습니다. 이제 불굴 상태에 딱 들어갔다. 오스카 평타 좋은 건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게, 이게 진짜 빠르고 굉장히 길거든요. 그리고 딜레이가 되게 없어가지고, 비 나갔을 때도 후딜이 되게 짧아서, 싹, 삭 하고 뛰어가서, 싹, 싹 뛰어가고, 이게 되게 빨라. 그래갖고 도망가기가 수세미가 모해서 도망 못 가, 결국. 결국 잡혀. 결국 잡혀, 어을칸데 그래가지고 막채찍게막쳐맞다가 이런거 한번 찍히면, 어, 불구 상태니까. 아, 이렇게 아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순노형 캐릭터다. 수노 야, 또, 또 무조건 선배님들이지무건 선배님들? 태우다. 같은 태우고, 활 태우죠. 지금 또활 태우지.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, 제대로 들어갔다. 끝났어요. 와 이렇게 끝나는 것도 많고 어. 빗 나가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빗 나가서 다시 또 서로 막게 주고 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스킬 무적기 쓰고 하다가 흑풍처럼 또돌아와 흑풍이 되게 빨리 돌아오거든하또한번더 있을 기회는 기회는 또 있더라. 뭐 이런 느낌 좀있구요자 요쯤에 가가지고 아 잠깐만 뭐가 이거? 야티어로안 바뀌었나? 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일부러 일부러 약간 좀어어 어. 어, 어? 세미랄 다 썼나? 뭐 끌려 들어오네요 세미랄 없으면 못 빠져나가지 끝났는데 이거? 너무 후배님이신데? 너무 후배님이신데 이거는? 플레이가 너무 후배님이셨어요 이분들또 지금 10연승 오늘 사각 페우 리뷰인데 사각인걸 거딱 한번 나왔다 이거 그죠? 나머지는 그냥 그냥 스킬 연계해서 바로 다 끝났는데 약간 이런 느낌? 자또이2 0크인 분이시네 자요 정도 선에서 땅마다 뜨는 자, 아 근데 방어 때문에 와우 잠깐만요 좋습니다 지금 플레이 좋다 그죠 플레이 좋았어요 자 이제 화살로 자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싸움이다 진짜 싸움 진짜 싸움 아야야야야 화이트어가 되게 참 무섭더라고 거리 치고 들어가지고 단계 와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우리 플레 한번 가볼까요? 감사합니다 칼입니다 칼이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끊어지거든 어 끊어졌다 들어갔다 와와 스파이크 가근데개 미친놈이긴 해가지고 진짜 스파이크의 긴장감은 진짜 한 번만 잘못 실수하면 끝나는 느낌이다. 어, 너무 빨랐나? 아, 너무 빨랐나? 와 이거는... 개손해보기 시작했네요. 어, 이거 먹어! 아이씨, 변신이 잘못됐다. 아, 잠깐, 왜 이걸로 변신됐지? 아, 이게 클릭질이. 아, 키보드 익숙해져야 되는데, 진짜. 아, 너무 빨랐다. 야, 3 됐다. 아, 또 이렇게 됐네. 컴. 지으로초대용이 열렸다 왜안 써져 어, <목소리도> 아잇 짤해 지금 이 스킬 제대로 안 나갔어 스탬일 없다 스탬일 와 스탬일 없었어 아, 무조건. 아. 와. 졌다. 아, 졌다. <웃음> <좋다>. 요거는 <웃음> 졌어요. <웃음> 너무 잘하시는데? 이런 비비 p 가 손맛이 좋긴 하고. 그쵸, 그쵸. 키보드를 좀잘 써보자. 이번에는. 요 자리 딱 좋다. 지금 좋다. 이거못 피한다, 이거. 못 피했고, 들어갔고, 끝났다. 아, 이거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딱저 자리인데, 저 라운드 딱 선에서 딱 극극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괜찮게 보이네요. 아 태우 싸움에서 일단 먼저 선7 점을 갖고 들어가면 다이 끝났다 이러면 <웃음> 자, 광복과 시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어 뭐? 잠깐만. 요거 추노 해야 된다. 추노 야 된다. 추노 추노 추노 추노 추노. 추노. 추노. 여기 끝났어, 여기 끝났어. 끝났어. 끝났어. 끝났어. 끝났어. 아하. 아, 요거는 사각 사각 리뷰가 됐네 사각. 아 재밌다. 어, 어 비업이 재밌어. 야, 이걸 뒤집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. 되게 힘들었는데 뒤집을 때도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딱 좋았다. 딱 좋았다 지금. 아오, 좀 정확하게 떨어졌다. 끝났다 이거, 아, 이고 이거 미안합니다. 아, 이고 미안합니다. 깨고 해봅시다. 어, 이거 같은 거, 그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이이 어! 아, 먹어 이거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스파이크 스킬 없었구나 음. 이제 바쁜나 전략을 퀸으로 음. 어 저거 이거 피가 뭐.. 뭔데 저거 방금 야 저거 왜풀 피고? 야저 뭔데? 저뭐고비나 오각 특수이에요오 저거 탐난다 저거 내리려는 안되나? 와개 좋네 만약 저거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승률이 더 올라가겠네요 어. 또 뭐가 왜 피가 다 찼노? 와 잠깐만요 와 와 뭔데 이거 피치였고 나도 칼을 썼는데 그 칼이 썼을 때조지뿐에 에이스 와 일단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저게 안 죽고 뭐가 어떻게 뭐 난리가 나고 이럴 수가 있네 어 같은 검태오네 이번에 요렇게 한가 볼게요. 아, 저분 저거 하는구나. 그러니까 일부러 요거 빨리 안쓰고. 아! 타이밍 안 맞았다. 와, 음. 씨, 내가 당했네. 아, 야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요, 와, 좋습니다. 어, 순위 좀 많이 올라왔나 보다. 이제 매칭도 좀 오래 걸리고, 와, 너무 선배님들인데. 또 치유다 또 치유다 리나가 또카그대 나이사 야! 야, 방금 뭔가 엄청난 치유하고 막보박막 치지고 막 했는데,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자, 플레 야, 야, 이거 오랜만에 이게 재밌네, 이거. 어? 어, 잘했대요. 잘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고 싶었어. 우리 추억이. 말하고 싶지만, 쳐라.